안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자, 이제 신감일관 시작하겠습니다. 사수기초수업 지금 온라인반 모집 중이고요. 어, 한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2022년 빠르면 1월, 그리고 조금 늦어지면 2월부터 시작을 하는 반을 만들 예정이에요. 이제 소수그룹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날짜에 따라서 반이 쪼개질 겁니다. 관심 평상시에 있었던 분들은 꼭 상담 신청 통해서 공합이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사주 수업을 들어도 될 것인지, 공부 방법 모르시는 분들, 기타 다른 분들께 갔었는데, 내겐좀잘안 맞는 것 같더라. 나는 좀 잔소리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 하시면은, 저는 기초만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오시면 됩니다. 제 성향과 맞는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동그라미부터 제가 그릴게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동그라미인데, 금이 이제 곳곳에 많은 분들, 금이 왕성한 분들, 금을 도와주는 글자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신강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나머지는 신약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2022년도에 이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주를 제가 다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신축일주 아니면 신축월 또는 신, 신묘 신또 신사 또는 신비 그리고 신유 또는 신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은 청간에는 이 임수가 임신이나 아니면 임자나 임진 같은 기둥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가 힘을 못 써요. 이게 이제 상관이거든요. 상관인데 상관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이 정화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정임 합목으로 인해서 목의 운동을 하게 되고요. 또 정제인 이 호랑이 임목 자체도 병화라고 하는 정관을 품고 와서 목화 운동을 하게 돼요. 재관을 끌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가지 일주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신의 기둥을 쓰시는 분들, 신의 일주나 신의 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제 인의 합보로 인해서 모공동을 좀 더, 목의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데 신약은 좀 힘들 것이고 이 중에서 신강한 분들만 혜택이 아주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신검일관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분들께는 재관이 가치어다 보니까 재성으로 인해서 더 내가 신약해지는 또 화로 인해서 더 내가 제압을 많이 당하고 간섭을 많이 당하는 행태가 되어서 불리해집니다. 아직 결혼 준비도 안 됐는데 아이가 생겨서 이제 둘 사이에 협의라든가 지방가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미혼남녀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죠 그 구성원들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을 벌여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협의를 얻지 못한 금전소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약은 힘들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새로운 일을 벌여주시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면은 우선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재성과 관성을 더 쓰기가 편한 상황이 이제 신강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투자한 것이 조금 더 상승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음,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의 그 부분도 융통이 좀더 편해지고, 또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얻어진다거나, 또 승진도 생길 수가 있어요. 명예가 상승하기 때문에 승진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과정을 꼭 들어주신 다음에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재성입니다. 올해가 호랑이 이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뭡니까? 여기서 정제가 간목입니다. 간목 감목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맞다 보니까 호랑이 인목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걸록지가 되는 것이고 시비운성으로는 그리고 편제 같은 경우는 을목이잖아요. 재왕지입니다.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관성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화 기운입니다. 정관이 병화입니다. 역시 호랑이 기운에서 호랑이 환경제에서 장생지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평관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식상은 겨울 기운입니다. 상관이 임수죠. 임수가 병지라고 하는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는 겁니다. 식신은 개수입니다. 목욕지라고 이제 목욕지 환경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식상이. 그래서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생계에 있어서 불안정한 요소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인트로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신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신축일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 먼저 그리고요. 자, 월 자체를 신축을 월주로 쓰거나 월의 기둥으로 쓰거나 아니면 축월에 태어난 신금일간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축의 축이라는 것은 금의 창고이고요. 또축 자체는 형태로는 겉으로는 편인의 육지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이 힘이 이 금의 창고라고 했으니까 양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환경지 기둥 자체는 우선 개신기 즉 개수 또 신금 비견 기토 편인 개수는 여기서 식신이겠죠.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밀한 것을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아주 세밀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예체능에 대한 인자도 있어요 또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가장 잘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기질이 있고 성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우직한 타입은 조직 생활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당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만큼 오밀조밀한 지혜만큼 그 조직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분들이 2022년도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 천관이나 상관이 왔으나 정화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목에 운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임목은 편재로서 역시 목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모토, 병화, 간목을 품고 있습니다. 간목은 편제, 똑같은, 그리고 편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하고 다르게 어, 경검을 지금 생각하면서 했었나 봐요. 경검일간 녹화를 하고 나서 음 다시 보시면, 그쵸? 이렇게, 모토, 병인, 간모. 어,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보이실 텐데,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암압을 해요. 무게압, 병신압, 갑기압. 서로 이렇게 암압을 해요. 그러니까, 음에서 양으로 건너가는 상황이죠. 어,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밤 10시 38분인데, 조금 잠이 왔나봐요. 자, 육친을 틀리다니. 댓글로 또막 그러실까봐 잠깐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암압을 합니다. 자, 신축 기둥을 쓰신 분들이 암압을 한다는 것은 우선 신약과 신강 케이스가 나눠지는데 이목의운동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형태로는 축을 깔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신약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흰색으로 다시 바꿔서 쓸게요. 목, 극, 토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금에게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글자라고 보는 거죠. 이 축토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축 자체가 붕괴가 되고 이것은 편인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편인은 여기서 내가 기대고 있던 보호자, 즉 의지를 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반대로 그 사람들을 떠날 수가 있고 내 편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내 편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크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약은 크게 배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기대고 있었던 연장자가 이제 나를 떠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보호의 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강한 이 신축일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축에서 인으로 건너가는 상황이고 재관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전 문제가 해소가 되고 어 되도록 오랜 문제, 이 인성이 특히 편인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오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빚이 있었다면 빚이 해결되는 거고요. 연봉이 낮아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다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생강차 잠깐 한 모금 좀 했어요. 음... 또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편제가 부인의 집안도 되거든요. 거주지를 이동을 하고 싶었는데 부인의 집안에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 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신약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강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은 부분이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제 신묘기동을 보겠습니다. 신묘를 월주 기둥으로 쓰고 계신 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묘월에 태어난 신금일간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신묘 기둥을 쓰시는 분들은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분들이시고 을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갑을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여기서 정제이고 을은 편재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 오랜 회사 동료분, 제 위로는 이제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분도 신묘일주거든요. 음악을 참 좋아하시죠. 예, 건강은 좀 별로 안 좋으신데, 참 소박하시고, 제가 존경하고 싶은 분중 하나인데, 성격은 참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배려도 참 많이 해주시고, 어, 알뜰해요. 가정적인 분이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회사에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심혈이동 입장에서 이제 취할 만한 것만 들 제가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고 이게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능력들이 떨어집니다.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보통의 분들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이라고 하는 인상을 많이 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쪼개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추진하는 부분도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좌오묘이기 때문에 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 쓸데없이 오르락내리락 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2022년도에 아참 제가 동그라미 안 그려드렸네요. 자, 여기 꼭 그려드릴게요. 2022년도에 우선은 상관인 임수가 들어왔지만 정화가 들어와서 목에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정제인 임목이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목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무토, 병화, 간 이렇게 지장간을 정인, 정관, 정제로 품고 있습니다. 자 묘에서 묘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호랑이인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의 입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목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 신약한 금의 기운이 필요한 신묘주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이 목의 소모로 인해서 나의 터전, 나의 환경, 나의 금전, 더큰 금전이 소모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이 굉장히 다운될 수 있습니다. 신묘 같은 경우는 건강이 기본적으로 좋지 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강은 다릅니다. 신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목국을 이루는 상황이 있어서 이 병화 정관까지 같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금전 자산의 큰 폭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얻고 힘을 얻고 조직에서도 승진의 운에 가까운 정관을 끌고 오는 부분이라서 더 강해지고 입지가 튼튼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묘는 신강과 신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그 다음 신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어, 신사 같은 경우는 정관을 깔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신금이 거의 무력화되는 사지에 해당이 되지만 지장관을 살펴보시면 또 이제 이야기가 모토가 그리고 병화가 이렇게 경금과 함께 있습니다. 모토는 정인, 이렇게 정인, 겁제 정관을 품고 있고 이분들이 2022년도에 이민연을 맞이해서 임수는 상관이지만 상관의 힘을 못쓴다그랬습니다 상관의 힘을 쓰려고 한다면 임신이나 임자라던가 아니면 임진이라던가 이렇게 신자진 운동을 하는 기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임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수가 힘을 못 쓰고 더군다나 정화를 끌고 와서 그렇다고 했고요. 그래서 모기 운동으로 갑니다. 자, 임목도 모기죠. 임목도 모기인데 정제입니다. 지장관 역시 보시면 무토 병화, 간목 정인, 정관, 그리고 정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또 보실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본기인 정제 간목하고 여기 있는 겁제, 경금과 서로 크게 부딪힙니다. 말 그대로 인사형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참 무서워하는 인사신형 그 인사형이 어떤 뜻이냐면 인사형이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응용하시기보다는 말 그대로 화가 폭발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병화가 있고 여기도 병화가 있어요. 화 에너지가 관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작은 가스통 하나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사명이잖아요.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집니다. 무조건 안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끄러워 지는 상황인데 음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상황들이 더 시끄러워 질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신약은 조심하시는 것이 좀 많아요 주변에 안전사고 또 화재 또는 수술 특히 이제 건강적인 부분 수술 같은 것이 올수 있고 아니면 관제가 올수 있습니다 수술 아니면 관제 입니다 특히 수술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결과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화기가 강하다 보니까 화재, 물에 끓는 물에 데인다거나 어 또는 직장에서 이런 안전사고들, 불과 관련된 폭발과 관련된 이런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신강한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신강한 경우는 인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일어나지만 크게 금전에 대한 상승과 또 이제 승진에 대한 운이 있는 거죠. 근데 신약한 경우 아까 제가 나쁜 것만 이야기해 드렸다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사주 원국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 원국에 이거는 신사월을 태어나셨거나 4월에 태어난 즉 양력으로 5월 달에서, 5월 초에서 6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 다 해당이 되신 이야기거든요. 사조 원곡에 유금이나 아니면 축토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사유축 중에서 일부 한 글자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뭐 유시생이거나 닭띠이거나 이런 상황이면, 이거 자체가 금곡이거든요. 금곡을 이루기 때문에, 신약 신강으로 나눠서 봤을 때는 사실 유나 축이 있으시면 신강 쪽으로 좀더 무게가 많이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신강 쪽 같은 경우는 내가 단단한 상태에서 일간의 힘이 있으니까 목으로 들어오게 돼서 재관을 더쓸 수가 있는 상황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겠지만 이제 신약한 경우 같은 경우는 유나 축이 들어 원곡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글자들이 아마 유축을 신약해지기 위해서 무력화시키는 그 원국의 에너지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고 요거는 이제 유축이 있어서 헷갈린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카페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으실 거고 거의 신강일 겁니다. 이런 구조 자체는. 어쨌든 소란스럽긴 하지만 결과 자체는 좋다는 거죠. 신강은. 어, 거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근데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서 좀더 발현될 수 있으니까 컨디션이 나빠진다거나 몸에 뭐 종량이 발견이 된다거나 또 위험할 줄 알았는데 또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거나 돈을 크게 투자하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신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신사분들 기본적인 성격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올게요 신사일주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음, 이분들도 기다 아니다가 참 분명하신 분들이시고, 또 약속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욕심이 많아요, 이분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이분도 들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칭찬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 병화를 품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세상을 빛내주려고 오는 예리한 그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재주를 좀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어떤 조직생활을 하시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재주만큼 내가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성향이 짙지만 나 자신에게 는좀 프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분들에게는 굉장히 깐깐하게 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 대립되는 그1 2구설을좀더 불러일으키는 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애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신사일주의 애로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따로 없는데, 아무래도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건강원도 건강원이겠지만, 이제, 관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또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이제 질문으로 들고 오시는 것들이 거의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니까, 회사 생활, 인사형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협의가 잘안 되고, 또 금기운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이 타협점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회사로 옮겨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많이 가지고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다시 신미로 넘어올게요. 신미 신미는 재성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재성고 재고가 됩니다. 역시 편인을 깔고 있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예, 역시 신미를 일주만으로 보지 마시고 월주로 가지고 계시거나 미월에 태어난 신금일간도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력으로는 7월 초부터 입초가 들어오는 8월 초 바로 직전까지 이 미월이 됩니다. 편인을 깔고 있고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안경에 놓이는 이 글자입니다. 글자 기둥 자체가 그리고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은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리고 기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편관이고 을목은 편제이고 기토는 편인입니다. 아또 까먹을까봐 또 생각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신미기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신미가 성격도 깐깐하고요.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요. 또 냉정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만큼, 음, 분석을 해야 되고, 정교한 숫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 정교한 직업, 작업에는 굉장히 이분들이 잘 맞아요. 기술직도 잘 맞고요. 기계적으로 다뤄야 되는 예술직업 같은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협의가 이제 냉정하다는 지적을 많이 다가오고, 이제 자기가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이른바 인떡 인덕, 인덕이 많이 부족하죠. 좀 냉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냉정한가 자기 사람에게는 따스합니다. 어 2022년도가 또 역시 이분들에게는 임수라고 하는 상관이 이렇게 먼저 천관에 들어왔지만 상관 자체가 정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목원으로 바뀌어서 어 똑같이 말씀드린 임자나 아니면 임신이나 임진으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청간지 전부 목으로 움직입니다 정제, 임목이 이렇게 들어왔고 무토 병화, 감목 그래서 정인, 정관, 그리고 정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시고 또. 빠르신 분들은 또 바로 보이시겠지만 암압이 되는 속성이도 보이실 거예요. 갑기, 합이 돼서 암압을 하죠. 그리고 인미가 이제 에너지 작용이 기문이 이제 먼저 보이실 텐데 귀신기의 문문자라고 해서 예민해지고 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화생토가 되지 않느냐 화생토가 되면은 이 토가 화균의 부분을 받아서 어, 금전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술토나 미토 같은 경우는 건토기 때문에 우리가 뭘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화산토가 돼도 얄짤 쓸 일이 없습니다. 음, 화를 끌고 오는 목으로 들어오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목국토가 이제 일어나죠. 이 미토를 공격을 합니다. 인성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미토가 불리해지고, 뿌리까지 위협을 당하고, 여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편인이라는 것은, 신미 일간, 신금 일간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고 있었던 뿌리거든요. 그 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우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 저 금이 약한 경우겠죠. 이 속에 또정화가지 품고 있으니까, 신미 자체도 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이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토도 어,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분들은 올해 사업 버리시면 안 돼요 뭔가 투자처를 찾아서 내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문서에 대한 타격이 생길 수가 있고 역시 비슷한 얘기가 나오네요 음. 내가 기대고 있었던 문서에 타격도 생기지만 어, 내가 기대고 있었던 나의 인맥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위에 있는 윗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강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금이 이제 강한 분들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이제 정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제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인으로 인해서 내 문서가 떠나는 상황, 문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은 굉장히 상승이 되는데 어, 아무래도 이성 문제로 인한 본인의 가정이 위기가 놓인다거나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영향이 좀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이 없는 일반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일을 버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욕심이 생겨가지고 뭔가 일을 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신약은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신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내가 고민하고 묶여 있었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를 놓아주지 않았던 저임금의 회사로부터 탈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혜택을 가진 내게 맞는 직장으로 조직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더 대우가 높은 것으로 거기에 따른 직급과 연봉 상승 다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 2년 단기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혜택으로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강한 분들, 신강한 신미 분들은 음, 큰 조직, 큰 단위의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내가 사업가라고 한다면 돈 단위와 조직의 그 인연 자체가 굉장히 큰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큰 것을 수주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신미는 여기까지고 신유로 넘어갈게요. 역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유를 월주 태어난 달로 쓰시거나 아니면 6월에 태어난 신금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력으로는 9월 초보다 10월 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신류는 자기 자신을 깔고 있는 부분이죠. 비견입니다. 비견을 깔고 있고 걸록지에 신금이 놓인 부분입니다. 이민년을 맞았습니다. 2022년도이고 상관이 들어왔으나 정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모근으로 변해서 임수가 힘을 못 쓰고요. 정제를 지지로 깔고 와서 모근으로 역시 쓰게 됩니다. 이거 이제 태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고 이 요금은 걸록지라고 했고요. 무토 병화, 간목, 반복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류 자체나 원진의 에너지 관계가 되지만 속을 보시게 되면은 암압이 되는 또 구성이 보입니다. 근데 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겉으로는 이 유금이 오랑이 인에서는 태지에 놓이다 보니까 무력화되는 상황이죠. 금이 절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 신류의 날카로움이 굉장히 무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류일주분들은 혹은 신류를 월주로 쓰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신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끈해요. 외모 자체도 매끈하고 아름답습니다. 또그 법이라든가 어떤 편법이라든가 위법이라든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참을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만큼 강직하고 선비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매끈한 만큼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납니다. 빛납니다. 자오묘의 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2022년도가 오면 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기둥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벌이시거나 활동 자체를 확장을 하시게 되면 은 배우자의 운도 들어오고 또 자식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경사가 생겨요. 혹은 싱글분들이나 이미 그런 걸 갖추고 계신 일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명예스러운 일을 또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신강일 확률이 높습니다. 금이 이미 튼튼하고 금을 상당히 잘 갖추고 계신 상황에 있어서 근데 신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에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한 차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나 자신의 기둥이 흔들리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곤혹스러워 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강한 경우 같은 경우는, 내 적이, 비견도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내 편들. 그러니까 내 편이라기 좀 그러네요. 같이 동거는 하고 있지만, 이제, 껄끄러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아까 제가 자식까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강한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연애운도 생기고 결혼원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 보면은 이게 병신 암압이 일어나잖아요. 암압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암압을 하게 되면 적끼리 내가 손을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마베 해석 자체가 적이지만 나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인데 나랑 경쟁사예요. 경쟁사끼리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유주다 아니면 신유를 월주로 쓰고 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어, 우리가 잘 아는 음, 갤럭시폰 쓰는 회사랑. 상대편 회사랑 이렇게 손을 잡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아도 그런 사업상의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기타 다른 기술 업체라든가 아니면 제조업에서도 그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적국끼리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손을 잡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뭐 아무래도 재관을 같이 끌고 오다 보니까 이 정관을 같이 끌고 오는 상황이다 보니 신유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서로 손을 잡고 좀더 많은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불리해집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내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가족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신율주 같은 경우에.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의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일주 중심으로만 듣지 마시고 신의를 월주로 쓰고 있거나 월의 기둥으로 아니면 양력으로 11월 달 초부터 12월 초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해월에 태어난 신금일관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짧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신혜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계세요. 제 주변에도 계시는데 우선 상관을 깔고 있죠. 그리고 목욕지를 이렇게 신금 입장에서 가지고 두고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신혜일주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이 자신의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생각에 산만한 부분까지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회를 좀잘 놓칩니다. 그 시기를 잘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겁이 많아요. 도전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을 일부러 안고 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또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소심한 만큼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 자체 내성적입니다. 이분들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해수가 감목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목 때문에 따뜻한 난류를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자칫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비관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류를 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관 임수를 이제 임인년으로 맞이했죠. 하지만 정화를 끌고는 천간의 웅동성 탓에 모곤으로 바뀌어서 임수는 힘을 거의 쓰지를 못하고 임인년은 인성 정재로 인해서 모공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역시 병화와 갑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병화는 정관이고 여기선 정재죠. 자 보았을 때 무토 임수 갑목. 가지고 있어요. 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무토, 간목, 임수죠. 정제를 가지고 있다가 상관으로 이렇게 갑니다. 어, 이분들이 이렇게 인의 합을 이루게 되면요. 상관을 정제에게 합을 당해서 상관이 이제 희생이 되는 상황이 되고 더 돈독해져요. 합이 더 커지는 거죠. 이내 합이 돼서 목곡으로더 커집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은 해수는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난류라 하더라도 겨울의 물인데 이렇게 봄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그 지지 글자 중 하나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 아이를 이미 낳아서 기르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 상관이 정제를 향해 따라가니까 자식에 대한 신약인 경우에 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약인 경우만 근데 신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약은 여성분들인 경우에 자식에 대한 시름 아니면 이제 우리 싱글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나 식상이 생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생계나 건강에 대한 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하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 부하 직원으로 인해서 어떤 배신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이 충분하게 많은 상황인데 난류에서 따뜻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회들이 좀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목의 재성이 좀더 커지게 됩니다. 재성의 상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회 또 금전 이런 부분들이 좀더 커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날개에 다, 발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이 이것도 이제 영마에 해당이 돼요.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해외나 국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고 어,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영화인이라던가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포상과 아주 큰 상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같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재관을 같이 품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관을 같이 끌고 오니까, 신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혼이라든가 올해 이제 이런 결혼운들이 많이 펼쳐지게 돼요. 2022년도에. 또 회사 같은 경우는 합병도 많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신금일간 조금 더 많이 길게 이렇게 갔는데, 벌써 11시가 훌쩍 넘었네요. 밤이 다 돼서 저는 내일 상담을 해서. 편집 돌려놓고 일찍 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큰 힘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수요일간 또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